안녕하십니까 논장 성광수입니다 요즘 백반집 굉장히 논란이 많죠?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무조건 욕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대 백반집 사장님이 바뀔까요? 바뀌어서 고쳐서 장사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 너무 많이 비슷해요 저희 가족 분중에한 분이랑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영상을 저도 한번 봤는데 가슴이 좀 찡하며 아프면서도 참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저희 가족분 중에 한 분한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어느 정도 맡겨놓고 이렇게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어른이시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시고 어른 분이시라서 제가 관여하는 것도 물론 어른이긴 시 하지만 장사는 제가 먼저 했고 제 가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코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족분하고 같이 장사는 하지 말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고 제가 예전 방송에서 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구웠을 때 제일 맛있다 그래서 제가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반찬 중에 전이나 바로 붙여서 나가는 빨간 소세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로 붙여서 해 드려라 그랬더니 점심때 사실 그게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손님이 한꺼번에 몰리면 한 명이 붙어서 구워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솔직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까울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명이 더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그걸 꼭 주문을 했어요 무조건 바로 붙여야지 맛있으니까 바로 붙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있을 때는 바로 붙여주는데 제가 없을 때는 이제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온장고에 넣어요 이만큼 붙여서 온장고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걸 알고 가서 온장고에 넣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더니 제가 있는 데서는 괜찮아요. 계속 그게 바뀌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장구를 뺐습니다. 제가. 뺐더니 그나마 반만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비닐로 덮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닐로 덮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제가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더니 어느 날은 안에 들어가서 소세지를 붙이려면 계란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금을 엄청 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손님들이 하나도 안 먹는 거야 그래서 먹어봤더니 너무 짠 거예요 <웃음>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짜게 일부러 하셨냐고 그랬더니 다른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붙여주니까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래서 주방에서 몰래 뒤에서 소금을 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똑같습니다 백반집 사장님도 그런 스타일 과입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바뀔까요? 물어본 겁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장사를 하시면 손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했는데 제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안 들으시면서 괜히 다른 손님들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의자를 이렇게 조금 뒤로 빼고 앉아서 지나가시면서 그 의자를 꽝치죠면 똑바로 하죠. 이러시는 거예요 보통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근데 백반집 차장님 보면서 저는 이해가 가요 평생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장사를 오래 하고 직원들 많이 보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를 해서는 안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를 할수 있는 사람, 할수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경험이 쌓이시다 보면 할수 있는 사람, 할수 없는 사람 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백반집 사장님 저는 할수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떤 분을 경험을 했냐면 공무원 생활을 평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공무원 생활만 하시다 보니까 사회 물정을 전혀 모르세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 바로 윗사람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겨서 윗사람이 보직을 지방으로 옮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봐요. 근데 이 분은 자살도 생각하시고 혼자 뭐 한강에 갔다 왔다 할 정도로 그만큼 괴로우셨나봐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버티시라고. 지방에 가서 공무원 생활 하시라고.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장사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제가 이렇게 몇번몇 몇 마디 해보고 한 10분 정도 상담을 하는 순간에 이분은 백지 상태예요 너무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장사를 했다가는 100% 망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성향 자체가 장사를 할수 있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사를 못하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참으셔서 끝까지 공무원 생활 하시고 마지막에 연금 받아서 생활하시는 게 본인 인생에선 최고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수 없는 분한테 장사를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또한번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수 없는 분이니까 제가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어느 정도 영업을 하시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준 분들은 그거를 인지를 하실 겁니다. 이분 프랜차이즈 내주면 무조건 망한다는 거를 근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무조건 내줘요. 이게 저는 프랜차이즈의 고질병이라고 봅니다. 왜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 사람은 평생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뛰어들기 때문에 전 재산,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하는 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계속 꼬집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프랜차이즈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백반집 사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뀌어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타깝지만 저는 정말 안타깝지만 안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장사를 할수 있는 사람과 할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본인이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장사를 본인이 할수 있는 사람인지 할수 없는 사람인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광수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